영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또 예쁜 아이템들을 모아 모아 한 번에 팡! 갖고 왔거든요. 저번 영상에 비해서 오늘 아이템들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뭔가 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셨던 몽독자들은 아마 오늘 영상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오프닝에서부터 입고 있던 이 신운의 아노라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우선 여기 소매 부분과 이 넥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시보리 패턴이 이 약간 브릭 컬러와 아이보리가 섞여있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신운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하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훨씬 예뻤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 빼고 입으면 그냥 좀 펑퍼짐하게, 아주 루즈하게 이렇게 일자로 크게 크게 입어도 되고 요 고무줄을 확당겨가지고전 요렇게 주름각에 입는 게 조금 더제 취향이더라. 아무래도 요즘 바스티 자켓이나 이런 스포티한 무드의 이런 아노락, 저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아주 제 무드에 쏙 맞는 적당히 빈티지하면서도 적당히 캐주얼한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 번째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요 바지입니다. 이거는 르라는 브랜드의 카고 바지인데요. 제가 정말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휘뚜루마뚜루인데요. 그만큼 매일매일 손이 또 가면서 다른 옷들이랑 매치도 쉽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입은 후줄근한 느낌이 아닌 그런 카고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우선 진짜 진짜 편해요. 너무너무 편한 이런 와이드 팬츠고 또 옆에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아무래도 카고 팬츠의 매력은 이 포켓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원단 자체가 좀 실키한 느낌이 들어서 카고 팬츠라고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진 느낌까지도 나고요. 요 스트링을 안 잡아주면 너무 아래로 와이드하게 넓게 퍼지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링을 딱조매가지고 아래 시보리가 잡힐 수 있도록 저는 조절을 해주고요. 이게 렇 적당히 퍼지면서 루즈한 타입이기 때문에 위에 이런 스포티한 느낌이랑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처럼 위에 조금 여리여리한 디테일이 많은 좀 제대로 꾸민 느낌의 상이랑 오히려 이런 거를 매치했을 때한번더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키160 기준에 길이가 조금 길고 커요. 제가 스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너무 많이 남고 바지 밑단은 고무줄 살려서 한단 줄이고 허리도 1인치 줄였던 것 같아요.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꼭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캔모자입니다. 이것도 신운 제품이고요. 오늘은 어, 옷을 보여드리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손에 집히는 대로 예쁜 아이템들 그냥 막부잡이로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이 구역에 캔모자 러버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 없죠. 캔모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신운 아노락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칠해도 예쁘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또 스포티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원피스 같은 거에 이렇게 캔모자 딱 얹어주는 그런 룩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제가 또 이렇게 밝은 파스텔 블루에다가 이런 연한 아이보리 이런 배색이 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봄, 여름에는 너무 예쁠 만한 그런 컬러 조합 같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해서 바로 개설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캡은 여기 이 머리통을 감싸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깊어요. 자동적으로 얼굴이 조막만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조금 차분하고 좀 도시적인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안에 입은 이 나시 원피스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나름 조금 유교걸인지라 싹다 벗고 보여드리는 게 살짝 샤이하거든요. 제가 마로니를 키우고 있어서 이 브랜드에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 TMI였고 어쨌든 마론 에디션 제품이고요. 이거는 좀 찰랑찰랑한 실크 느낌의 어, 나시 원피스예요. 이건 다끈 디테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깨끈이나 여기 허리에 이 끈도 다 이제 리본으로 제가 직접 묶어서 연출을 했고요. 이게 실루엣에 탁탁탁 잡아줘서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입어본 나시 원피스 중에 원단이며 실루엣이며 디자인이며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안에 셔츠를 받쳐 입거나 티셔츠 위에다가 입고 아니면 이거 단독으로 하나 입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켓, 레더 자켓 같은 걸 끼얹어 주면 훨씬 더 센스 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반대로 안에가 조금 디테일도 많고 좀 실키한 소재이기 때문에 중성적인 느낌을 가미해줄 수 있는 이런 레더 자켓을 어, 골라봤어요. 이거는 라룸의 레더 자켓이고요.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따뜻한 베이지 컬러보다는 조금 쿨쿨한 느낌이 감도는 그레이와 베이지 사이의 그런 컬러예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그리고 약간의 크롭 기장이라서 좀 쉽게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편해요. 여기 버클이 투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아예 반대편에서 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난방 스타일로 셔츠 스타일로 이렇게 매치를 하면 은 멋쟁이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진짜 딱라룸의 스타일답게 뭔가 단정하고 차분한데 굉장히 도시적인 느낌. 사실 이런 제품들은 엄청 튄다거나 막 어디 매치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나 컬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옷장에 넣어두고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아서 저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 제품은 짜잔! 진짜 예쁘죠? 이거는 아디다스의 가젤 인노어 블루 퓨전 클라우드 화이트라는 컬러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사고 베릴 수가 없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기도 하고 지금 핑크색 가젤이 진짜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왠지 또 그거는 어,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예뻐 보이기도 했고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컬러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받아보니까 색이 너무 영롱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지금 입은 거처 무채색이나 단조로운 색감들에다가 얹어도 너무 예쁘고 다른 봄 컬러 화려한 파스텔 이런 봄 컬러랑 같이 해도 뭐 당연히 예쁘고요. 이 특유 세무의 느낌이 잘 살려져 있고요. 포인트 컬러가 흰색이라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도 얘도 여름까지도 신으면 너무너무 예쁠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봄에는 이렇게 컬러 쨍한 거 예쁜 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이거 완전 그냥 봄봄봄스러운 예쁜 예쁜 파스텔 연두 컬러의 니트예요. 이거는 까끌까끌한 그런 니트 원단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고급진 수건 재질의 그런 니트라서 입었을 때 촉감이 너무나 부드럽다는 게 아주 큰 장점 같아요. 지금턱긴에서 입었기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소매 끝이나 이렇게 하단에 시보리가 잡혀 있어서 약간의 벌룬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거든요.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좀 몽글몽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제품도 진짜 색감이 그냥 다 해버린 옷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그냥 봄스럽고 예쁜 연두색 컬러예요. 이, 이 니트를 이런 베이지 컬러의 반바지와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그냥 봄 같은 코디지 않나요? <웃음> 이 반바지는 이제 라룸의 반바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어, 탄탄하면서도 뭔가 짜임새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반바지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여 가운데 핀턱이 살짝 잡혀 있고 가운데 여기 단추가 갈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무드 자체가 너무 캐주얼하다거나 막 나온 반바지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요. 약간은 격식을 갖춰 입은 듯한 똑 떨어지는 핏이라서 그 라룸 특유의 좀 단정, 도시적, 차분 이런 무드를 좀 연출해주는 반바지거든요. 저는 봄에는 베이지 컬러의 하의, 상의를 정말 많이 입는 편인데 특히 이런 반바지 하나 있으면 진짜 이거야말로 휘뚜루마뚜루 어디든 매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반바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개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 요즘 저의 최애 백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블랙 컬러는 우리가 계절을 타지 않고 하나씩은 좀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컬러인데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끈의 길이가 굉장히 얇고 길고 딱 각져있는 스퀘어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긴 타원형의 이런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각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모양새가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여기 하단에 로라고 이렇게 각인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려입은 날 약간 정장 핏이나 아니면 결혼식을 갈때 같이 들어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위아래가 너무 밝은 컬러니까 조금 한번 눌러주고 싶다 할때딱 들어주면 아주 센스 만점인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진짜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진짜 세련되고 고급져서 여기저기 데일리백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어 그런 디자인이에요. 짠! 봄하면 트위드가 또 빠질 수 없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블랙 트위드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의 트위드 자켓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던스트 제품이고 단추 디테일이 이제 금장으로 들어간 근데 이 금색이 그 부담스럽게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런 금색이 아니라 유광과 무광 사이에 있는 그런 단추들이라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소매에 있는 이 4개의 쪼로록 달린 이 단추들과 여기 이 금장 단추들이 이 아이보리 컬러와 같이 있으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티시이고 보면은 모든 엣지에 요렇게 쫙딱 그리고 소매까지 한번더 자수가 덧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고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기장감이 느껴지고 핏도 살짝은 넉넉한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이보리 트위드 자켓은 너무 스타일 업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단추를 풀고 조금 벙벙하게 입고 아래 하의는 언밸런스하게 아까 입었던 카고 팬츠를 매치했어요. 이렇게 카고팬츠나 찐청, 아니면 그냥 일반 청바지를 매치하면 너무 트위드 특유의 그 꾹꾹꾹 느낌이 안 나서 저는 그렇게 코디하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블랙 앤 화이트가 살짝 심심하다 싶을 때 짠! 이건 제가 백화점 이렇게 딱 보다가 그냥 눈에 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바로 구매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너무 귀엽죠? 완전 메로나 백. 이렇게 하면 다꾸겨질 만큼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그런 가방입니다. 봄에는 이런 파스텔 컬러 하나 있으면 뽕빼기 진짜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너무 무채색의 컬러 조금 봄 컬러를 추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아이템이 이렇게 샤방한 컬러를 하나 넣어주면 전체적인 룩의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트위드에다가 살짝 캐주얼하게 이런 거 매치했을 때 훨씬 더 옷을 좀 센스 있게 입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5만 원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까지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가방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귀여운 가방 하나 있으면 봄마다 꺼내대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조금 더 스트리트, 캐주얼한 가방도 하나 구매했는데요. 를 이거는 팬에게 백팩이에요. 제가 백팩은 딱 각진 거 밖에 없어서 뭔가 이런 흐물흐물거리는 이런 백팩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곧, 곧 여행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장만을 해봤는데 또 오히려 이런 트위드 자켓에 한 개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매줬을 때이 트위드의 특유의 그 화려함, 꾸민 느낌이 살짝 줄어들면서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발 주머니 같이 위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열고 닫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또, 또 좋은 게 겉에 이렇게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한쪽에는 그냥 조금 큰 이런 고무줄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고 여기는 작은 사이즈의 소품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가 또 하나 달렸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안 그래도 좀 보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켓이 앞쪽이나 옆에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리본으로 해서 한쪽으로 싹 메고 다니면 너무 예쁜 거죠. 하여튼 이런 실버색은 어디든 좀 맺착이 이것도 편한 컬러라서 나는 백팩을 처음 산다, 좀 어디든 잘 무난하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구매하시면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약간 이런 백팩에 꽂혔나 봐요. 짠! 약간의 고프코어 룩이 요즘에 대세다 보니까 조금은 등산 가방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우선 컬러가 아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좀 말린 장미빛요 색감과 약간의 라이트한 카키빛이 배색이 아주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안에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소지품을 뭐큰 노트북이나 아니면 책 여러 권 이런 거를 넣고 다니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포켓이 하나씩 달려있거든요. 오늘 같은 룩 말고 이건 진짜 막 반바지에다가 아까 같은 아노락 입어서 때 매주면은 너무나 예쁠 법한 그런 제품입니다. 나는 조금 더 흔치 않은 백팩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감도 깡패고 요즘 고프코어 그 대세에 탁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3시간에 걸친 영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예쁜 여름 옷 나올 때 야금야금 모아뒀다가 또 영상으로 얼른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